오늘 주제는 희망입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죠 글로벌 재난이 왔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또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제가 희망을 써봤습니다 희망 그리고 이 희망은 한중일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한자인데 물론 약간 전서체죠 발할 희자 그리고 이망 자가 재밌는 것인데 이건 달입니다 이건 눈, 이건 사람, 땅 땅 위에 사람이 서서 저 달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꿈꾸고 그리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 영어죠. 아즈위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쪽에서 그 넬슨 만들라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오랜 세월, 아마 10년도 넘은 어느 세월에 딸이 아기를 낳게 됐다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벽돌 틈 사이에서 꼬깃 됐던 종이 하나 꺼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즈위라고써 있었어요. 희망이란 뜻이죠. 이것이 지금 쓰이는 단어든 아니든 간에 그 감동이 있어서 써 보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 에스페로 희망이란 뜻의 에스페란토입니다 국제어 공용어라고도 하죠 희망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에스페란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에스페로로서써 보았습니다 에스페란토의 상징적인 색은 녹색입니다 이건 니즈데리오라고 읽을 거예요 이탈리아어인데 이탈리아가 지금 고생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밝고 활기찬 젊음 희망 그런 것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지구촌 모든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보다는 희망과 비전이 가득 충만해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써봅니다.